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투싼 NX4 2열 에어벤트 장착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그리고 다가올 여름을 위한 찬바람을 뒷좌석에 직접 보내기 위해 2열 에어벤트를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앞좌석 바람에만 의존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덕트 두 종류와 송풍구 커버가 필요합니다 만약 USB 포트 단자가 필요할 경우 따로 추가가 가능하니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만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콘솔 어퍼 커버를 비롯해 플로어 콘솔 어셈블리를 모두 탈거합니다 에어 덕트를 장착합니다 덕트는 정해진 자리에 고정 너트로 튼튼하게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분리된 콘솔에서 기존 공커버를 탈거 후성풍구 커버와 리어 덕트를 장착하고요탈거역 욕순 조립을 진행합니다 전원을 인가해 모든 펑션키 작동 상태를 확인 후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작동시켜볼까요? 풍량은 최대입니다.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휴지가 버티기 버거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 일반적인 수준의 풍량으로 세팅해보겠습니다. 3단계로 조절 후 확인한 모습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알맞은 수준의 풍량을 보여줍니다. 앞좌석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상 투싼 NX4 2열 에어벤트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